소고기를 위주로 해서 자세한이 듣겠습니다. 바지를 찌을 때는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기장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같이 놓고. 시접을 2인치로 줍니다 바지 시접을. 이기로 이대로 잘르면 되겠죠. 그래도 똑같이 잘라내면 되니다 지금 그어진 게좀 조금 틀어지게 그어졌으면 자를 때 이렇게 게잘르면되니다이 그래, 버리고요. 꺾임선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건 지금 8인치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음.장이 8인치 8분의 5, 4분의 3이네요. 8인치로 할 걸요. 4분의 3 정도 줄일 겁니다. 요즘 기성복들이 보면은 7인치 4분의 3 나옵니다. 일단 뒤집고요. 그래서 지금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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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일단 뒤집어야 되겠죠? 다 뒤집어졌으면 이제 허리가 조금 커요. 한 1cm 정도 그래서 허리를 한 1cm 정도만 줄일겁니다. 약간 좀크더라고요 그러면 기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따는 겁니다. 허리를 이거 하나 정도는 따줘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밑에 삭지 마라고 붙여 놨는데요떼 내버려도 됩니다. 이거. 또 붙일 필요 없어요.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막 사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삭지 마라고 붙여 놓은 거거든요. 짤라 내버리고 이거, 이거 오바로크 쳐버릴 거예요. 이거 오바로크 이렇게 칠 거예요. 빤한데 보면은 여기에좀두 줄로 바뀌었잖아요. 손곳을 집어넣어가지고 딱하면 이렇게 풀어지죠 쭉 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따면 딱 풀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땄죠 그 다음에는 허벅지 여기를 보면은, 이게 가 지금 두 줄로 박혔잖아요. 이 위쪽이. 이쪽이 두 줄이 박혔으면은, 위쪽에서. 밑에서 두 줄로 박혔으면 밑에를. 이렇게 다잘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도 잘안 되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먼지가 어서 그런데. 이제 반대편. 여기는 이제 한 줄로 박혀 있고, 여기는 지금 두 줄로 박혀 있잖아, 요 이렇게. 밑에서 입어서. 먼지가 많이 끼어 가지고 뒷바지지 이렇게 그럼 했으면은 밑단 정리하고 뒷판 뜯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접체했네 여기 펴져야 되겠지 이렇게 나중에 다른일을 생각해서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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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치. 여기도 2인치 여기를 딱 잡고 딱 놓고 여기를 잡고 딱 잡고 반대로 여기가버리면 나중에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뒷판을 펴줘야 재달할 수가 있잖아요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옷을 줄일 때에 음 핀바리로 핀으로 찔릴 때에 아어디를 얼마만큼 재단을 해야 되겠다 천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은 이것이 재단이 조금만 잘못돼도 가격대는 좀 잘못 빠도 상관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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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정도 넣으면은 힙에서 당겨주면서 이게는 앞판, 여기 뒷판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수선집에서 고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시 너무 지금 옛날 옷이라 깁니다. 지금 보면은 5인치가 나옵니다. 5인치 좀쳐버릴거예요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로 4인치 반이나 4인치 4분의 1정도 이정도 쳐버릴겁니다. 그럼 한 1인치가 세져나가는거예요 시절로 반드시 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일자로 오비까지는 딱 일자로 그대로 딱우어두고요 여기서 갈 때는 그대로 쭉 가면서 여기는 2cm만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은 여기 힙을 보면은 이쪽이 좀좁 좁은 듯 하죠 앞판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앞판 쪽이 같이 같이 줄여야 되는데 앞판 뒷판에서 당겨가지고 주름이 벌어지게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8분의 3 줄일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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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이거 올라갔죠 그래도 좀 올라간 듯합니다 이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밑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선인데 여기를 완성선으로 잡을 겁니다 이정도가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c m 가 없어지는 거니다 요정도 이갱치가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빤듯 안한 것 같아요. 잘 놓고 밑에 치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 2센 m 만넣고 잘라오는 거예요. 주름이 있다 보니까 지성복은 <목소리>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앞판에서 여유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덜 주고 뒤판에서 많이 주고 근데 이건. 지금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면 주름이 많이는 들어간 게 아니고 1인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주름이. 여기 보면 은 주름이 1인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앞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판을 좀 쳐낼 거예요, 밑에. 그래서 여기서는 팔분의3 치고 그래서 다른 옷 같으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많아서 양이 좀 마, 앞판에가 좀 많은 데 돼서 앞판 좀 쳐내볼 겁니다. 밑도 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 우라를 짜 <웃음> 우라를 자를 때는 너무 그냥 그대로 자르는데 1cm로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요 중간에서 오라가 덜렁거리면오바그못 치거든요 오라가 달려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거 재단이 끝난 겁니다 이슨 그대로 오바붙여가지고바뀌만하는 끝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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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럴때는 먼저 표시를 해주고 뒤에 쳐낼때 양을 빼고요. 가지를 줄일 때는 항상 <웃음>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장이 커서 1인치를 줄일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줄인 만큼 빼내고 <웃음> 바지는 양복 바지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이걸 쿠세설이라고하거든요 이거 붙인 필요 없습니다. 이건 70년대, 60년대에는 바지 하나꽤 있고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입었는데 요즘 이런 거안 붙입니다. 이거 이제 달아지면은 거기가 달아져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꼭 그렇게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수선하면서 그까지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선을 수십 년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구세설이 안 붙어있다고 몰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 응, 까다로운 사람한테 붙여줘야 되겠죠. 허리는 줄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뜯었어요. 여기는. 허리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맞아야 되겠죠. 에? 거리는 그대로 가고 지금 여기잖아요. 이 선이 지금 2미로 표시해놓은 선이 2선입니다. 2미로. 이것은 참작만 하면 됩니다. 참작만. 지금 원래 막아졌던 선이 2선입니다. 이이 이렇게 막아졌던 선인데 제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2인치 정도 되죠, 지금. 지금 굉장히 미식입니다 이거. 저거보다 한참 길어요. 미식. 좀 많이 긴데, 사진을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친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만큼 조금 덜 쳐주는 거죠 거기서 거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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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공식이었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거라, 이기 많이 쳐 놓을 겁니다, 지금. 그래도 좀긴것 같은데요. 너무 긴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차오리 됐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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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약간 쳐주면 됩니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재단했더라고이 오다고는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패턴 띠는 방식이.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앞판이죠? 앞판 이 옷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지금 많이 쳐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쳐내고 근데 그런데 이 보면은 거의 지금 제가 많이 쳐낸 거하고 저렇게 쳐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뒷판을 많이 쳐냈고요 이것은 앞뒤판을 똑같이 쳐냈습니다 그럼 오버끄 쳐가지고 박기만 하면 되겠죠 오버끄 쳐가지고 이제 박어왔거든요 박어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뒷판은 많이 잘라내버리고 앞판은 덜 잘라내기 때문에 고마대가 앞판은 크고 뒷판은 적었어요 쫙 늘려서 전체적으로 늘려가지고 딱박 가거든요 안 늘리고, 이렇게 박으면 한요 정도 적습니다. 쫙 늘려가지고 박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 다릴 때게. 여기다 한번 쫙, 늘려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기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그나마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에서 엉덩이가 안안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뒤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꺾어줍니다 갈리기 전에 여기가 일자로 나와야지 이렇게 덜 가면 안됩니다. 쫙 당겨져야 됩니다. 갈색에 일자로 나와야 되겠죠 진짜 딱 맞아야 됩니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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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부터 당겨주고요 고쳤을때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시하는거예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당기면. 손을 밑에다 넣고아 이런 걸 여기다 넣고이 안쪽에 안쪽에 있는 놈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빼내줘야 이 곡선이 나옵니다. 그냥 힙이 없는 사람들 은힙이 시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옷이 잘 나온 옷입니다. 이렇게 잘 고쳐졌다는 거. 이 곡선이 안나오면 옷이 잘못 고쳐진거예요. 그대로 뒤집어서 놓고 조금 앞으로 땡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잡고 주름을 잡고 딱닫가지고 나머지는 뒤, 뒤쪽으로 몰아주는거예요. 상 다릴 때게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재봉선이 반듯하게 지금 옷을 잘대리진편요해요 밑에 재봉선을 좀 맞춰 주고요 여기도 맞히고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맞춰봐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안쪽에 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고 일직선이 안 나왔으면 은 이렇게 잡아주는 거같습니이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곡선 양상. 그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지금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 바지는, 이게 여기 지금 반이 치어 접어졌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이 치어 접어지는데, 아 고마대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눌러줍니다. 이런 거 조금 한몇 초만 더 시간을 줬다가 항상 우리 신들이 계신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데니까요 남자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게 제일 잘 나와야 됩니다. 아, 거마대쪽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팀 다름이 있을 때는 스팀을 너무 많이 준다고 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스팀 조금씩 조가면서도 거기만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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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바지를 고쳤을 때는 땅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땅반드시놨을 때,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반대 잡고 자 가면서 끝까지 하지 말고 끝만 이렇게. 조금만. 일자로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일자로 딱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증 와가지고 끝에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 떨어졌죠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전혀 구겨진 게 그런 게 없어졌는데 다반 데다가 딱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죠?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나 또 다려보겠습니다 한 벌이 또있죠두개 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 하는 것은, 할 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주면은 주머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감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는 아까 미술이 좀 많이 쳐내서 이런, 이런 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빼는 데까지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곡선은 나왔잖아요. 곡선은. 이렇게 딱 끊여주잖아요. 이렇게 성이 나오잖아요. 치죠 기성복이 7인치, 4분의 3 나옵니다. 여기. 8인치가 좀 무난해요. 너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은 완성됐습니다.